그리고 이가 에너지 초립 예를 보면 이렇게 여러 단계 거쳐서 그 에너지를 방출해요. 단계적으로, 단계적으로 방출해요. 에너지를 근데 연소는 또한 번에 팍팍 방출해버려요 아 그리고 그물질대다가 물질, 37도 6 3 정도는 우리 체온 내에서 일어나고 연소는 엄청 4 0 0도 높은 곳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효소예요 그리고 반응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 이거를 기질이라고 그러거든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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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효소가 있어, 활, 발음, 활성화되지. 그리고, 이만큼은 발, 그 반응열. 이렇게 돼요. 네. 그리고, 여기서 이러, 이런, 이러 그래프랑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, 여기는 그, 수가 있을 때활성화지고이만큼 효소가 없을 때는성화